왔다 왔어 진행자 왔다 오늘은 전북 고창에 있는 선운사를 가보겠습니다. 잔선을 타고 쭉 서해안 고속도로를 그서 선운사의 시로 빠져 들어가면 선운사에 갈 수가 있습니다. 선운사는 일찍이 백제 위덕왕 24년에 금당 선수가 참가를 했다가 퇴사되었다가 1 3 5 0년에 공료랑 3년 효정선사가 주소되었습니다 이 선우사에 들어왔습니다 출입증 대시에서 여기 주차장은 아, 2천원 선우사에 들어오면 딱 아름다운 꽃이 나옵니다 그리고 격례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선운산은 선운산 잘이겠는데 선운산은 꼭대기까지 334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넓어요. 선운산은 예, 고려시대 중수하였다가 조선시대, 조선성종 때대대적이 중창을 거쳐 오늘에이르고있습니다 물론 이, 이 시베란때 이 사찰이 대부분 소실되었지만 복원을 해서 오늘의 예고 있습니다 손운사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많고 볼 것이 많습니다 보물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림들저 사탈 뒤쪽에 저나무보이는데 저것이 무엇이냐 하면 동백나무입니다 손운사 내에 동백나무 물지가 있습니다 단지라고 하는 여기 돼 있죠? 동백나무 군락지라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백나무들이. 사실, 여수 오동도 가면 동백나무지만은, 여기 손은사, 여기에도 동백나무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보세요. 어. 여러 수십 년된 동백나무들이 절비하게 서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볼거리예요, 볼거리잘 가꾸어져 있고, 지금도 잘 가꾸고 있습니다. 석희 선운사 고창 하면은 또르는게 있죠 뭡니까 아 우리 마시는거 복분자 복분자차를 떠 여기서 아주 탈구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 들도사서 선물하셔도 되고 가지고 오셔가지고 드셔도 네, 괜찮습니다 여기 선운사 경내를 쭉 한번 보시겠어요 저기 육청석탑 보물입니다 저것도 다 보이네요 예야 아름답죠 사탈이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지에 있습니다. 평지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많이 올라가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원사 들어오는 입구에 한5 k m 정도 되는데요 나무와 계곡이 정말 그게 오히려 큰 나무들이 많아요. 아른들이 수백 년된 나무들도 <놀들이> 있는 것같아요 이렇게 선원사 내에 여러 객내의 건물들 화찰들 곳곳에 아, 대웅전도 보이네요. 네, 대웅전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이 네, 오래돼 보이죠. 바로 앞에 육청석탑 건물이죠. 조금씩 보입니다. 대웅전 한번 쭉 구경할까요? 네, 그 육청석탑도 카메라를 한번 잡아봐야죠. 영상으로. 아, 쭉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사찰에 가면은 이렇게, 백제 때 577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그건 1500년 됐죠, 이게. <웃음> 굉장히 오래된 사찰입니다. 대웅전은 바깥에서 쭉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카메라를 들고 멀리 삼각측으로 한 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끔 우리가 사찰 탐방이라고 하는데 사찰을 탐방하면 아... 아, 종교가 불교냐? 마 아닙니다. 아, 종교는 따로 있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탈에 가면은 첫째 볼거리가 뭐냐? 보물이 많은 보물 오래된 거. 최소한 천년 이상 된 거. 두번째, 큰 나무들이 많아 나무들이 많아 그리고 특이한 것이 많아 예, 사탈이 오래된 거. 니다 예, 육청색탑 나오네요. 육청색탑 예, 한번 봅시다. 이게 보물이에요, 보물 판사 타들에 가보면 대부분 보물들이 천재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뭐0 0년2 0년 이런 것까지는 이야기하는 최소한 1 0년뭐이래버년니까정오오래0버렸년 이러한 것들 옛날 천조들이 만만어어은은들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밀한 가공 기술이 없을 때인데 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징을 하나하나 따듬보면서어렇게 만들었을까? 저큰락도로 어떻게 이동했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사찰을 볼때 이러한 맛을 느끼면서 쳐다봅니다. 아, 이석불이 저거 불상을 만들고 저 석탑을 만들고 여기 들어가는 정성 자기 자신의 네? 능력과 스킬이 어느정도 생겨 자 지금 이거는 바로 석가모니가 깨닫은 바로 그 보리스나무였 종무리가 있고요 이렇게 쭉 한번 가까이서 제가 선접을 달력해봤습니다 이렇게 고청에는 소눈사 사찰탐방을 해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